오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언급을 하면 후가 있으면 뒤에 문장 구조에 빈자리가 있다는 뜻이었는데 Who I like, Who likes Christine처럼 직접 명사 자리에 쓸수 있었고 그리고 앞에 있는 단어 명사를 설명하는 덩어리로 쓸수 있었어요. 물론 형용사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뭐 그냥 영어는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w a s 은좀 성격이 달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1장에서 공부했듯이 What you made 하면은 네가 만들어낸 무언가였었어요. 그래서 What you made, What you made를 연습한 다음에 I need what you made, 네가 만들어낸 그 무언가가 내가 필요해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 거였고 What made this, 이걸 만들어낸 무언가 이렇게 또 문장 덩어리로 연습을 해서 What made this, What made this 이걸 만들어낸 무언가를 계속 연습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느끼면 I know what made t i s 난 알아. 뭐가 이걸 만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나온 김에 연습을 좀 해보고 지나갈게요. I know what made this. I know what made t i s 이렇게 됐었는데 자 이번엔 what이 만약에 앞에 있는 단어를 설명한다고 했을 때는 what은 못 써요. 그 이유는 왓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뭔지 모르는데 앞에 the film 영화라는 단어가 있으면 와으로 the film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때 쓰는 게 w h i c h 예요 Which the film which you made, the film which you made. 네가 만드는 그 무엇. 그게 뭐냐면 그 영화라는 거죠. 그리고 the news what made this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와이 뭐예요? 뭔지 모를 때 쓰는 말인데 앞에 the news 라는 말을 설명해 주려면 이거는 which로 바꾸면 되는 거죠. The news which made this. 이런 식으로 요 The news which made this. 이걸 만들어낸 그 뉴스. 이런 식으로 요 차이를 아시겠죠? 후는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다쓸수 있었지만 w h a 은 명사처럼 쓸수 있는데 w 시이 앞에 나오는 명사를 설명할 때는 위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의 I watched the film which you made 나는 봤어 그 영화 네가 만들어낸 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연습해보고 지나갈까요 I watched the film which you made 한번 더요 I watched the film which you made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w a t 은무엇이요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근데 who는 뭐지만 사람이라는 정보가 있는 이왓과 후의 차이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후에 대한 예문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The school hired the teacher 그 학교는 그 선생님을 고용했었어 하고요 선생님이 누군지 설명해 주는 말이 뒤에 붙은 거예요 Who students like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요 The teacher who students like 저랑 한번 연습해 볼까요? The teacher, 아, 아니죠 아 이렇게 하지 말고요 Who's t u d e n t s like를 먼저 해 볼게요 좀 한꺼번에 하면 어려우니까 아직은 앞부분이니까요 Who's t u d e n t s like 한번 해 보세요 Who's t u d e n t s like 학생들이 좋아하는 누군가 이게 이제 연습이 되면 The teacher who's t u d e n t s like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The teacher w h o students like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누군가인데 그게 누구냐면 그 선생님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문장 전체를 다시 읽는 거예요 The school hired the teacher whose students like 두번더 읽어 볼까요 The school hired the teacher whose students like 한번더 The school hired the teacher whose students like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which도 예문을 하나 더 볼게요 People will love the book which you are writing 을 한꺼번에 공부하면 어려우니까 쪼개서 또해 볼게요 Which you are writing, which you are writing. 그러면 네가 쓰고 있는 무언가죠. Which you are writing.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선 was로 바뀔 수 없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그책 네가 쓰고 있는 그책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The book which you are writing. The book which you are writing. 이런 식으로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The book which you are writing. 그 다음에 이게 다 익숙해지면 이제 문장에 넣는 거죠 People will love the book which you are writing 자 한번 더요 People will love the book which you are writing 굳이 한국말로 설명하면 네가 쓰고 있는 그 책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Who, which, that 등은 생략을 자주 해요 언제 생략하는지 저랑 한번 공부해 보실게요 I bought something. 뭔지 얘기 안 했으면 what이 되겠죠. What I bought. 내가 산 무언가. 그래서 what I bought. What I bought. 연습하면 되고요. 당연히 주어 자리가 빈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음? Brings you here. 너를 여기 가져온. 그러니까 너를 여기 데려온 무언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뭔지 얘기 안 하면 what이 돼서 What brings you here. 너를 여기 오게 한 것이라는 구문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문장에 넣을 수 있겠죠. What I bought was expensive. 내가 산 거는 비싼 거였어. 이런 식으로 요 What I bought was expensive. 그리고 What brings you here? 도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I know what brings you here. 나 알아. 무엇이 널 여기 오게 만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볼수 있는 거죠. 또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까요? I know what brings you here. 한번 더. I know what brings you here 한번더 I know what brings you here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which 언제 바뀌죠? 그렇죠 What I bought What brings you here 가 앞에 있는 단어 명사를 설명해 주면 이게 which로 바뀌는 거였죠 The watch Which I bought The watch Which I bought 그리고 The event Which brings you here The event Which brings you here. 너를 여기 오게 한 행사. 이런 식으로 또 덩어리를 익숙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문장에 넣으면 되겠죠. 그냥 한꺼번에 넣지 않고 아직은 초반이니까 한번 단계별로 해볼게요. The watch was expensive. The watch was expensive. 그러면 그 시계는 비싼 거였어잖아요. 여기에 그 시계가 뭔지 설명하는 말을 뒤에 붙인 거예요. The watch which I bought was expensive. 한번 읽어보세요. The watch which I bought was expensive.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와 어려운 문장인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웃음> many people look forward to the event.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를 기대하고 있어 이런 의미예요. many people look forward to the event. 그 다음에 이제 the event를 설명하는 말을 뒤에 붙이면 되겠죠. Many people look forward to the event which brings you here. 너를 여기 오게 한그 행사를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두 번째 문장 두번 읽어보고 지나갈까요? Many people look forward to the event which brings you here. 한번 더. Many people look forward to the event which brings you here.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언제 위치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제가 얘기해 볼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요 The watch which I bought 이거는 여기서 위치는 주어가 아닌 자리가 빈자리였었고 The event which brings you here 이거는 주어 자리가 빈자리였어요. 이 문장구조 그림으로 설명 안 해도 이해되시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였어요 The watch which I bought 이 자리가 빈자리였고 The event which brings you here. 이 주어 자리가 빈자리였어요. 이 1번과 2번의 형태를 구별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언제 위치를 생략하면요. 1번을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The watch I bought. 그러면 요그 시계 그게 뭐냐면 내가 산 거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말로 바꿨을 때그시계 내가 산거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그게 the watch I bought예요. 그래서 위치를 이때는 생략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거, The event 음? brings you here 하고요 여기서 위치를 생략하면 뭔가 어색해져요 왜냐하면 보세요 The event brings you here 하면요 그냥 문장이에요 뭔가 생략된 게 아니라 The event brings you here 라는 너를 여기 오게 한그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위치를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생략하고 싶다면 한참 뒤에 배우게 될 bringing으로 바꾸면 돼요 ing 형태로요. The event bringing you here 이런 식으로요. 이건데 나중에 다시 이거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The watch which I bought at a shop in front of my office was expensive. 이때는 생략을 잘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말로 한번 해볼게요. 그 시계 내가 우리 사무실 바로 앞에 위치한 어떤 가게에서 산 그거라고 바로 말해도 되지만 뒤에 이렇게 뭔가 문장이 길게 늘어진다면 앞에서 한번 숨 고르기를 하는 차원에서 생략을 안 해요. 우리말도 마찬가지겠죠. 그 시계에 하고요. 그 뒤에 나올 말이 설명이 길어지면 그게 뭐냐면 하면서 얘기하듯이 영어도 이때는 위치를 생략을 안 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The watch which I bought at a shop in front of my office was expensive.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장이 어떤 호흡과 관련이 있는 거였고요. 또 하나 언제 또 생략을 안 하는 게 좋으냐면요. 그냥 강조하고 싶을 땐또 생략을 안 해도 되겠죠. 그냥 격식 차려서 말할 때요. The watch which I bought was expensive. 하면서요. 내가 산 그거라고 딱뭘 강조하고 싶으면 이때는 위치를 생략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위치보다는 대수로 쓰는 게더 좋아요. 이거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또 watch that i bought was expensive라고 말을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뒤에서 이건 배우게 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2장 여기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3장에서 만나도록 할게요.